안녕하십니까 이리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아주 간만에 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과연 어떤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렁이는 아주 튼실한 여석를 준비해 왔어요. 어, 여기 보시게 되면, 오 어, 엄청 큽니다. 엄청. 네, 왜 죽었냐? 지렁이가 냉장고에다 제가 잠깐 놨는데 지렁이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분들께 못 올라간다에 한표를 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혹시 눈먼 빠가사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. 눈먼 녀석이 좀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밤낚시가 이게 좀 사회에 따라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엄청 엄청 흥물이 져 있어요 이때가 타이밍이긴 해요 여러분들 잡혀야지또 내가 좀, 매기 담아, 만한거 이렇게 하는데, 이거, 매기 말고, 이런 유만한 애들이 걸려주니까 이거, 유이애이이걸 이거, 니까 이거, 안됩 이거. 유늘한애잡혔이면좋주습니 이거, 기 물렸어요? 거이이이이 야, 아까 이 맞아. 까 그게 입질이죠. 와, 아버님이 시작하시자마자, 와 아버님 한수 하셨네요. 바로? 잠깐이지요. 와, 이거 크다. <웃음> 아버님 더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세요. 아빠 얼굴 있는 데다가, 야 대박. 아버님 낚시 실력이 녹슬지 않으셨습니다. 수세요 <웃음> 와, 엄청 크다. 이거 그렁치인가요, 아버님? 그렁치 같아요. 와, 그렁치가 너 참아도 이렇게 바로 보네 야, 대박입니다. 크리니까 아, 그리, 네. 금방 올라온다. 아, 와, 대박이다. 대박. 아들도 아빠처럼 한 마리 잡아봐요. 우리 아버지 너무 쉽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? 좀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와, 우리 시청자분들께와 힘들게 잡았다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 도참하자 잡으셨어요. 자, 갑니다. 아들 차례요 오 벌써 왔어. 오유. 아니 얘네가 뭐. <웃음> <웃음> 어, 뭐? 오 꼭지 크다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이거? 얘도 눈 멀었나 봐야 되겠다 야, 어떻게 눈참잖아 <웃음> 나오냐? 야 너가 물면 어떻게? 나뭐 힘이 좋아가지고 큰거 대표가 이렇게. 오 크다야. 와 꼭지 봐. 어. 이거 루어 낚시 안 해도 되겠는데? 와.. 이거 뭐야 이게 비, 비가 많이 와서 아 이게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오니까 이게 활성화 활성도가 좋은 거 와.. 대박이다 이거 봐요 오.. 와. 한 17, <웃음> 18, 17cm? 어.. 그 정도 되보여요꽤 크다 어.. 커한1 4한 한 15cm 어.. 아? 어 축하해요 와.. 시작하자마자 우리 눈 멀었나 봅시다 <웃음> 네.. 어.. 아빠 너무 쉽게 잡은 거 같은데요? 그러게 말이야 거짓말 같잖아 편안하네.. 다, 다다 다, 다시.. 다시.. 설마 설마가 아니야 아, 이거 뭐야? 뭐 누차마자 잡혀? 오. 오, 이야. 죽이네. 죽이네. 넌. 너무... 죽최네야 <웃음> 하고, 오. 1분 10초 만에 딱 잡힌다, 야, 누구. <웃음> <웃음> 1분 10초. 1분 10초 만에 한 마리씩 잡혀요. 아니, 안에 와. 집어넣, 집어넣은 거는 한저 3, 40초 밖에 안 되고, <웃음> 던질 때부터 1분 <웃음> 10초. 맞아, 맞아. <웃음> 와, 바로 그렇습니다. 와, 크다, 사이즈도. 그 <웃음> 그런 치가 이렇게 나오네. 수영이네 <웃음> 와, 대박입니다. 와, 이, 너무 크면 잡혀, 너무 크면 굉장히 재밌습야다 어. <웃음> <이게> 신나네. <웃음> 어. 왜 잡혔어? 뭔 어, 누차마자 잡히냐? 어. 0초만에 잡힌 거야? 0초만에 어. <웃음> <한 마리치>. 어, <웃음> 어, 어, 얼른 어 뭐야? 야 눈이 10초만에 잡히는게 그러니까, 어딨네 뭐야 이거? 빠가살이에요아니야 그렁치야 그렁치요? 응야 눈이 참아 잡히네 이야 <웃음> 이야 손바닥 좀 대봐 아 손바닥 손바닥 어 이야 크다 야, 커. 커. 야, 크다 대박이다 어. 넣자맞아 10초만에 오 <웃음> <웃음> 어, 대박이다 대박 <웃음> 시작 자손집니다 1 0 초. 어. 뭐야? 또 왔어? 하하하 아, <웃음> 이게 웬일이래? 이거 빠가살이 빠가살이구나. 하하하하. <웃음> 야 이거 지금 너무 야. 너무 잘 잡히는데 이거? 난 쉽죠? 오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물고기를 잡는 걸 찍으려고 왔는데 <웃음> 빠가살이다 빠가살이 빠가사리. 이게 빠가살이야 어. 빠가살이. 어. 아, 아, 너무 쉽게도 이렇게 빨리 잡히지? 이러면 안되는데? 12초만에 잡혔어? 12초만에 잡혔어요? 어아 곤란한데 이러면? 봤어? 아, 어. 오. <웃음> 이건 뭐야? 빵아다리, 빵아다리. 네. 미니미니한 빵아다리입니다. 아니, 이 녀석이 돌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올 뻔했어요. 왜 이렇게 금방금방 잡혀야 어? 아, 그러게 말이야. 빵아다리, 빵아다리. 애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같아 봤어? 오 어디 봐 크다 크다오야 밤비니까 도대적 비네 그렇죠 오야얼마요 크면은 오, 오뭐뭐 손바닥만한 사이즈 이번에도 풋 빠가 살이다 와 크다 크다 빠가 살이 큰 빠가 살이에요 어. 야 괜찮다 여기 사이즈 어. <웃음> 좋습니다 와 자, 여러분들하고 밤낚시하면서 잡은 물고기들입니다. 와, 깨말이 잡았네요. 껍지도 있고, 뭐, 그렁치, 빠가사리. 한열대말이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매운탕을 먹겠습니다. 매운탕. 따로 영상은 찍지 않고, 저희가 그냥 매운탕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밤낚시를 해봤는데요. <웃음> 정말 넣자마자 걸리고 넣자마자 걸리고 제가 오늘 10마리 정도를 잡으려고 목표를 하고 왔는데 벌써 10마리 정도가 이제 목표를 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낚시를 진행하지 않고요. 다음번에는 아마 새벽까지 제가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 들까요?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 t v 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!